네, 하이, 여러분들, 괭시입니다. 오늘은 바로 첫 번째 고프로 영상인데요. 그것도 그냥 고프로가 아닌 고프로 히어로 10입니다. 네, 그럼 바로 한번 고프로 영상 보시죠. 어, 물고기다. 네, 아까 전 물에 비해서는 굉장히 깊은 편인 또 다른 계곡입니다 오, 살얼음 있네? 저기로 살얼음으로 다이빙을 하면은 내가 저기에퍽 빠지면서 살얼음이 팡 깨지면서 내가 시계 속에 몸을 던지는 것처럼 시원하게 자네 내가 죽겠구나 네, 한 물... 물은 한 130cm? 그 정도 됩니다 네, 여기랑 여기 여기서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 여기로 2미터가 저렇게 길었어? 근데 너무 타임랩스만 찍는 것 같으니까 중간중간에 동영상도 넣어줘야죠. 타임랩스로 여러분들이 보는 게한 30초지. 저는 30분 걸었어.